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오셔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사지가 있죠 마사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받기도 하는데요 베트남 마사지의 대표적인 시스템에 관한 영상은 지금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여기 있는 이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베트남 여행을 오셔서 마사지 업소를 찾다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간판만 봐도 이 마사지 업소가 대충 어떤 마사지인지 유추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마사지를 대분류로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발의 혈자리를 자극하여 피로를 풀어주는 발 마사지와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전신을 다 풀어주는 마사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두 가지 말고 다른 분야로 나눈다면 연소자 이용가는 마사지야 연소자 이용 불가 마사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마사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소자 이용 불가 마사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마사지를 받을 때 베트남 친구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마사지가 끝나고 베트남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마사지 받았는데 잘하더라 라고 하면 저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있었죠. 자기들이 음란막이 껴가지고 이상한 상상하면서 순수한 저를 절을...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은 간판에 연소자 이용 가능 혹은 이용 불가능이라고 적어놓지는 않고 있으며 그냥 외국인 손님이 오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냥 다 받아주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나 편의상 이번 영상에서는 건전하지 못한 곳을 어린이 이용 불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장르의 마사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린이 이용 불가능한 업소의 특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에 푸시라는 단어가 없다 먼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 중 어디가 어린이 이용 가능이고 어디가 불가능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발이라는 뜻의 푸시라는 단어가 간판에 있다면 그 업소는 어린이 이용 가능 업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어가 있다 하여 무조건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아서 그런지 여행자 거리에 있는 업소의 경우 1층은 이처럼 여러 명이 같이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침대가 쭉 깔려있고 그 사이사이에 커튼이 동선 한복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때문에 푸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100% 어린이 이용불가 장소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푸시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마사지라는 단어만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어린이 이용불가 업소입니다. 두번째, 영업 참 늦게까지 한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마사지 업소인 137미우미우의 경우에는 영업 종료 시간이 11시, 11시 30분이네요. 보통 늦게까지 하더라도 12시 이전에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호텔에 붙어있는 마사지의 경우 새벽 늦게가 아니라 아침 일찍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뭐다? 바로 어린이 이용 불가 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여기서부터는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카운터에 세워져 있는 요금표를 확인했을 때 VIP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일반룸과 VIP 요금 차이가 거의 두배 가까이 난다 아 물론 어린이 이용 가능 업소의 경우에도 가족룸 혹은 커플룸을 VIP룸으로 표기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보통 5만동 정도 차이가 나죠 137의 경우 한국인 요금 기준 일반 룸은 35만동 VIP 룸은 40만동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이용불가업소의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가 보통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요금을 선불로 내라고 한다. 물론 후불로 티과 함께 결제가 되는 어린이 이용불가업소도 몇곳 있긴 한데요. 선불로 요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이용가능 마사지 업소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로 선불로 요금을 내라고 한다면 100%입니다. 다섯 번째 팁 포함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한다. 보통 그러면 팁을 얼마 주나요? 라고 했을 때 5에서 10만동 정도 준다고 하면 어린이 이용 가능. 20만동 이상이라고 하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면 어린이 이용 불가능입니다. 여섯 번째, 사우나 샤워실이 왜 여기서 나와? 보통 어린이 이용 가능 마사지 업소라면 안에 들어갔을 때 신발을 갈아신고 탈의실로 먼저 안내를 받죠. 거기에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락카에다가 옷과 휴대품을 넣고 키를 받은 다음 마사지실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어린이 이용불가라면 어떨까요? 라카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 목욕탕 분위기가 나고 안에 들어가면 사우나와 샤워실이 쭉 있습니다.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베트남에 놀러오셔서 마사지를 받으실 때 어린이가 이용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이용불가인 곳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내상을 당하게 될까요? 뭐 다른 내상이라고 할거 있나요? 돈과 시간을 날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여행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투어 갔다가 쇼핑하고 돌아다니느라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쑤실 때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고 싶죠 그런데 막상 마사지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더니 하라는 마사지는 완전 요렇게 요렇게 뭔 유치원 다니는 조카애가 해주는 것처럼 대충 하다가 다른거 하자고 하면서 팁을 요구하는데 마사지 요금이 만약 20만동이라고 하면 팁을 그 이상인 30에서 50만동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관상이 호구상이다 싶으면 그냥 100불을 팁으로 달라고 하죠 나 마사지 받으러 왔으니까 그냥 마사지나 해 라고 하면 이건 뭐 마사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는 건지 하면서 시간 때우면서 계속 딜을 합니다 결국은 그냥 나가려고 하면 팁 용지를 내주는데요 마사지 메인 요금이 20만동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팁을 2에서 3만동 적었다 치면 징징거리면서 뭐 이렇게 적게 주냐고 난리가 납니다 베트남은 공사장 노가다꾼이 8시간 땀 흘려 일해도 일당이 2에서 30만동이고 베트남 시내 기준인 1지역 최저시급이 2만동 정도인데 마사지 2, 30분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5살짜리 조카가 해주는 수준으로 요렇게 요렇게 대충 해놓고는 팁을 무조건 20만동 이상 달라고 징징거리죠 사물놀이의 징도 아니고 보통 어느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사지도 개떡같이 하고 팁 달라고 징징거려서 짜증나면 팁 용지에다가 만동을 적고 나가버리는데요 여행객이라면 대화도 잘안 통하고 시간이 금이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나머지 그냥 갈치 아니 갈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베트남 여행에 와서 어린이 이용불가 마사지는 함부로 도전하지 마라. 꼭 이용하고 싶다면 DC인사이드 동겔에서 가격과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 후 이용하라.